자, 본의 한니게 이게 2부 스테이지로 됐습니다. 에, 다른 게 아니고, 예, 동영상을 한참 찍고 있는데, 이게 폰으로 찍다 보니까, 이 전화가 오니까 이게 끊깁니다. 이게 끊겨가지고, 예, 네 내파토리가 다시, 예, 다 이제, 예, 편의상 일부 1부, 입부로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여하튼 그 엄마한테, 어, 이 아들이, 그 아들이, 어, 좀, 퍼퍽한 것도 많고, 서운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엄마가 잘잘좀 어, 풀어주셔라 했더니 그 엄마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러고 아들한테 어깨 툭툭 치면서 어, 가겠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아들이나 엄마나 이제 한참 얘기를 해서 다 풀었겠죠. 엄마도, 이 천일이 이야기하니까 그의뢰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툭단 말을 경험과 없거나, 아, 유두리를 모르거나, 아,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엄마도 아마 그 아들을, 작은 아들을 잘 챙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그 사연이고, 어, 그렇습니다. 이거 뭐가 있냐. 부모는 부모입니다. 전생의 부모는. 악연으로 인해 가지고 현생의 부모자식 집안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악업을 못 풀고 서로 간에 진짜 그 마지막 수단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칠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고, 회신국에도 그런 게 나오고, 여러 경문과 그 불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신령님 살피시고, 신령님 공독으로,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고, 빌어서 이 세상에 나왔다. 그러는데, 아 아버지, 부모 노릇을 못한 것은 부모님 책임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부모가 되기는 쉽다. 하지만, 진짜,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기는 쉽지가 않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누구나 됩니다. 어머니도 누구나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는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부모님 몫이에요, 그거는. 그 부모님 몫을 자식된 도리로서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식이 아닌 제3자가 그 부모를 탓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돼 하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부모 엄마 아버지의 뼈와 살을 받아서 그 조상 님의 공덕으로 세상에 나온 본인은 부모님을 탓하면 안 됩니다. 왜? 잘났거나 못났거나 자기를 그 시점 그 상황까지 키워주고 보듬어줬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못시켜주면 뭐 어떻습니까? 그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잘 시켜주고 좋은 대학, 좋은, 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이렇게 챙겨주면 좋겠죠. 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사람은 자식들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한테 10억씩 딱딱 떼줬다고 하더구만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요즘 계속 뉴스 되는 그 최태민이나 최순실 이런 경우도 그렇죠.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줄수 없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일이 될 얘기입니다만, 뭐냐. 사주 육신 멀쩡하게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정신까지 딱 챙겼다. 그것, 그것처럼 그 대박입니다, 진짜. 그거면 되는, 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 문명과 문물과 모든 생각들의 그 이런 개념을, 나이 먹어가지고 갈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부모님 생각보다는 헐 크게 하고 많이 가질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신세대니까. 자기 생각에 비춰서는 당연히 엄마 아빠가 생각이 고루하고 막혔고 대화상대가 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한테 자기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까? 부모는 자기를 본인들을 이해를 못해요. 살아온 세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자식들라도 키워보고, 나이도 뭐 늙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래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느끼게끔 합니다, 그게. 저 얘기의 당사자인, 그, 엄마, 아버지. 저 사람들은 어려서, 장남이 최고였고, 장남이 제사밥, 제사밥 차리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뭐 편애한다고 하고 일부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표시는 일정 부분 달 수는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러다 보니까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큰 아들 쪽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말한 마디도 그렇게 되고 작은 아들은 내 또도 어떤 개념으 가지고 있냐? 옛날 분들은 큰 놈이 잘 되면 작은 놈도 잘 된다. 큰 애만 키워내면 큰 애가 작은 애 끌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열정과 노력을 자식, 작은 애들, 작은 애한테 투자하기보다는 큰애 쪽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하지만 정작 그걸 작은 아들 입장에서는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엄마 아빠가 나를 기대도 안 한다. 내지는 나는 자식으로 생각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 본인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느낍니다. 근데 그는 너무 늦어요. 늦어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는 그냥 부모입니다. 얼마 전에 이천일그이천일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은 이제 20, 20대 초반. 이집 중반은 아직 안된것 같습니다. 이천일은 늘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희들만 잘 살아라. 물론 아빠가 돼 가지고 자식들한테 못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웃음>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만 잘 살면 아빠는 이것으로 족하다. 아빠가 너희들한테 손 벌리거나 너희들한테 뭐 이렇게 나이 먹어서 도움을 받고자 이러지 않을 거다. 너희들만 건강하고 재밌게 잘 살거라. 하는 얘기를 늘 해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그제 할아, 제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와가지고 딸아이가 어, 이천일이라 이런저런 얘기 끝에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자기들한테, 즉 자기 오빠나 자기죠 딸 자기한테 너희들만 잘 살고 아빠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생활을 이 커나가다 보니까 아빠는 아빠를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만 잘 살아. 이런 얘기 하지만 딸인 자기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뭐 결혼도 해야지, 애도 낳아야 되지. 그 와중에 또 엄마, 아빠, 나이도 먹고 늙지. 그런 저런 것을 쭉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 일정 부분 자기가 부모님을 책임져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 어린 여자 딸아이한테도, 알게 모르게 이 천일은 다 부담을 덜어줬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갖게 되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천일은 아니다. 하고, 재차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딸한테 2000일이 늙어가지고 노후에 봉양을 받고자 2000일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없지만 딸아이가 자기 딴에는 늙어가지고 힘없는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그러한 생각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20대 초반 아이가 응? 2000일은 부모로서 자식한테 딱 해준 게 없습니다. 해준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자식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고 마음을 뚝 터놨을 때, 아 속으로는 참이 천일이 마음이 좀 짜냈습니다. 짜냈어요. 에 바로 그런 겁니다. <웃음> 지금도 저는 자식 아들 딸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들 딸이 다 얘기하면 아빠랑 말이 안 통한다고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아빠랑 말이 통해? 아빠는 늘 부모의 마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의 마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한테 늘 부딪히는 얘기가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식이 잘하는 건다 잘하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들이 해줄 수 없는 얘기, 부모로서만 할수 있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더러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고, 어, 서운하고, 응? 왜 요즘 많잖아요, 이제. 왜 나는 덜 주냐? 왜 누구한테는 안 해주느냐? 왜 누군 편애하느냐뭐어냐 이게 많습니다. 하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 왜 부질없는 짓이. 죽어버리면 그만이요. 이 천일도, 이 천일을 아버지, 어머니께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부르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살아생전에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마음도 아프고, 어제도 데려준 말미에 돌아오다 옛날에 아버지 살아생전에 혼자 기거하시던 그쪽 동네와 그 살던 집을 늦지 마. 그 새벽 시간에 걸어오면서 일주일 쳐다보면서 참 많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 천일이 참참 참 못했죠. 잘 못했고, 마음도 아프고.. 근데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백날 망한파면 뭐합니까? 어, 이 천일이 죽일놈이죠. 음, 자식된 놀이도 못하고 왜 살았으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천일은 늘 다른 분들께, 다른 중생들, 다른님들께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살아계실 때 전화통화 한통이라도 더 많이 하고 술먹어 전화를 하든, 말짱한 정신에 전화하든,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상관없으니까. 전화 자주 하고, 자주 찾아보고, 그렇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효도가 별거 아닙니다. 지금 생각에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거 없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준 게왜 없습니까? 놔줬잖아요놔준거 말고 큰게 어디 있어요. 거기도길러줬잖아 자기 부모 밑에서 크지도 못하고 해외 입양되거나 구아로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또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다가 응? 제명에 못살고 죽어난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본인들이 지금 그 시점까지 살아서 있다는 그 자체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복이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금전 문제 생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부수적인 주된 문제는 바로 그거고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 부수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자기가 살아가면서 바꾸갈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옵니다. 그렇게 가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운하고 퍽퍽하고 정말로 그냥 우리 우리 부모님 쳐다보고 싶다나 이런다 한들 그것이 가장 빨리 사라있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픔이 옵니다. 두번째 자기가 죽으면 죽을 때가 되면 또 크게 와닿습니다. 본인이 정작 죽을 때가 되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절대 부모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모의 심정, 이해는 하지만, 부모 입, 이해는 하고, 생각은 가지만, 절대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의 본 마음과 처지는 못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부모님이 여러분과 똑같기를 바라지 말으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더 월등한 세대에 살고 있고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소리죠. 그것처럼 미련한 짓거리가 없습니다. 아시죠? 절대로 부모님이 나이 먹어서 나중에 노망 들려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그럴 때 어쩔 것입니까? 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방영한 그 오마이 프렌드인가요? 옛날 그 배우들 쭉 나와가지고 노인네들 치매 걸려가지고 그런 자매들 얘기, 그 형제들 얘기 이렇게 나오고 자신 얘기는 아주 적나라하게 참 표현이 잘 돼가지고 참 한참 봤습니다. 김혜자 나오고, 뭐 신부 나오고 그런 드라마인데 한번 시간 나면 찾아보세요. 거기서도 부모는 당신이 치매 걸리는 걸 걸렸을 때 자식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걸 그걸 그게 안타까워서 그걸 본인이 치매 걸리고걸 숨깁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또그 자기 자식이 그걸 알고 자기를 막 그렇게 너무 저기할 때 가슴 아파하고 그게 부모예요. 그게, 그게. 아시죠? 부모님은 절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절대 내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시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죽을 때후회안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졸지에 이렇게 파트가 일부 일부 나눴는데 아, 이 천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뜻은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이미 다 어필했어요. 에? 죽을 때 후회 안 하려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세요 죽은 다음에 좋은 묘짜리, 좋은 명당 필요 없어요. 아, 살아서도 못한새끼가뭐 죽은 다음에, 뭐, 뭐, 좋은 묘짜리 에서뭐 하려고. 필요 없어요. 살아, 살아생전 잘하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축하해드리세요. 네, 전에 어느 그에도 얘기했는데, 한평생을 이 육신을 걸치고, 응? 인간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험한 꼴을 다보며 이렇게 살아왔었으니, 고난을, 고난 속에 살아왔지 않습니까? 물론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저선 하늘나라로 가니 축하할 일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꼭 못된 자식들이 집은 뭐 돌아가시면 질질 짜고 예명을 떱니다. 지금이라도 전화 한통 하세요. 아시죠? 여기까지입니다. 30분 넘으면 끊기는데 30분 넘으면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자 겨울 날라고 하면은 에, 춥기도 하고 아,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막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가스비라든지 뭐 전기세라든지 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뭐 그렇다고 뭐 겨울 안 지나갈 수 아까도 얘지만 서대기 지면 안 지나갈 수 없는 거고 겨울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도 봄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새로운 봄이 까지 겨울 아, 외투 꼭 껴입고 내복 입고 열심히 잘 사시기 바랍니다. 2001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